안녕. 이제 이틀 후에 가족들이랑 제주도 여행을 갑니다. 짐을 싸려고 왔습니다. 203, 2박 3일로 여행 가는데, 제주도가 추울지 더울지 모르겠네. 제가 굉장히 애용하는 이 가방에다가 싸고 갈 거고요. 옷을, 한두 벌만 챙겨가면 될것 같아요. 2박 3일 여행이니까 음... 그래도 여행 가니까 조금 사진 많이 찍을 테니까 어느 정도는 꿈에서 가능해날것 같네요. 원래 마음 같아서는 패딩도 하나 더 챙겨가고 싶은데 너무 자리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패딩은 그냥 하나로만 갈려고 하고 있어요 와 근데 하나 하나만 싼는데도두벌 되겠다 어우 짐 싸는 게 제일 힘들 자켓 하고 챙겼으니까 약간 여행 무드나는 여행 느낌의 옷이 뭐가 있을까요? 찾아봤는데 엄청 중요한게 하나가 있었어요 선글라스 이렇게 쓰고 다녀야겠네요 이거 평소에는 부담스러워서 많이 안 꼈는데 여행 갈 때는 한 번쯤 껴야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처음 끼네요 사실 뭐짐 싸는걸로 브이로그가 반이 갈것 같아서 이렇게 하다가 여기까지만 싸는 걸 보여드리고 바로 제주도로 넘어가시죠. Let's go! 네, 이제 제주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야자수 보니까 제주공항 체감나네 갑시다. 이제 네. 렌터카를 빌리러 가고요 네, 밥을 먹으러 갑니다 옆에 누나가 있습니다 네 손가락 밥 먹으러 가시죠 렛츠고 네. 방금 밥을 먹고 나왔고요 간장게장이 굉장히 맛있는 식당이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카페로 갑니다 네 여기서 30분 거리에 있는 애월에 위치한 카페로 가고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카페가 엄청 몰려있네요 여기에 바람이 엄청 많이 부네요 따뜻할 줄 알고 패딩을 안 가져왔는데 엄청 춥네요 애월 봄날 카페? 음. 어, 되게 많이 파네요 여기는 그 뭐였더라 이름이? 그거, 그거 뭐였지? 슈가파우더 엄청 많았던 할로봉 너르가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오늘은 제주도 여행 2일차고요 어제 숙소에 들어왔는데 폰이 배터리가 다 돼서 전원이 꺼졌더라고요 그래갖고 숙소 처음에 들어오는 영상을 못 찍어가지고 지금 공개를 합니다 자 이렇게 되 있고요 아이고 좀 더럽네 이제 어제 흔적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이렇게 거울 그리고 침대는 3개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오늘은 잠수함을 탑니다 굉장히 길어요지 수심 한 45m? 맞나? 35m? 어쨌든 그 정도까지 내려가는 걸로 알고 있고 그게 약간 메인 스케줄입니다 오늘은 s 츠고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수십 2 0 미터 구간에서 물고기들을 감상하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니다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사 저희는 이제 카멜리아 힐? 카멜리아 힐에 도착을 했고요 여기가 동양에서 제일 큰 동백꽃 식물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높습니다 오늘 바람이 엄청 많이 불고요 오늘 약간 이끼. 이끼 여인데 <놀람> 여기서 한번 찍어야겠다. 맨날, 매일, 매일 바쁘게 사는 사람들을 위한. 바구니 을부인데? 어, 오늘 여기 와서 호원을 진짜 많이 보네요 노을을 보러 왔고요 뒤에 보면은 해가 지는 중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일정입니다 디멘션에서 예뻐던 자켓잠을 찍었을 때 생각나네요 풍력발전소 보니까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서울로 돌아갑니다 비자림 숲이고요 천년의 숲이라고 합니다 진짜 기대합 과연 그 자체인 것 같아요 천년 액수들한게 이해가 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진짜 신기해요 이 숲의 주인공 그런 느낌인 것 같네요. 비자나 뭐.